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군아 죄송. 오늘 게임 끝나고 쪼르셨어요? <웃음> 마우스 필요한거 얘기하셨나? 탕크씩 나가기 시작한 후 가보기 막 밀고 올텐데 그냥 검물배색 뭐야? 검보는거 아니었나? 자데케미랑 다르게 가스는 이게 우르르다니니까 야 이거는 대량캐라기좀빡세긴는데 최근에? 조구만 어오어오 뭐 사시고 싶은 마우스는 있으세요? 아 그런 열정 너무 좋습니다 맞아요 사야 남습니다 진짜 사, 사면 늘어요 오 나이스 대게 공격 대충 안 받는 거를 살려야겠군 음아 그냥 일단 가격 상관없이 그냥 살수 있는 거예요 좋은데 오늘 칠군사용님 샷이 날카로우신데 빼꼼샷을 많이 해야 되나?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보자. 프라이님 같은 경우에는 뭘 주로 많이 하시지? 최근에는 쓰나도 하시고 돌격도 그때 보니까 하시고. 아 이거 중왜 이렇게 나 근데 잘 맞노? 지금도 나쁘지 않은시기인데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초반에 기피대 가지고 이거 퍼포먼스 달린다. 이 차라리 누선 나가서 한번 찾고, 잡고 뭐잡고 1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살아나자 지슈라 지프로 달라요. 아예 다름없어요. 완전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그냥 지프로가 나아요. 스포머하실 경우 그냥 스포머하실 경우에는 그냥 그냥 지프로 쓰시는 게 저는 좋을 듯. 자폭 아니으면 아깝다 저기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음. 더블킬 킬 초포. 아군이 숨이하였습니다. 나이스. 야아 울통 어뭐부 테인지 만나세요. 어 아, 우리 우르다 아, 도마르도 갔을 텐데 무철이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빨리 왔다 되게 이거는 내가 실전인데 왜 늦어 보이지? 총좀싸 주세요, 제발. 노자진. 가위. 어, 저는 더, 더블 클릭이슈 없는데요. 보풀 보기입니다. 스님, 개필 거예요. 필, 스님 필. 보통. 아, 갑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한끗 차로 많이 지네 어 퍼포먼스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마우스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웃음> 오케이, 원하시는 걸로 농담이고 대세도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로지텍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클릭감이 좋아가지고 대세는 로지텍. 대세도는 옛날이지 <웃음> 솔직하게 에이 아무나 맞아라 막사 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저요자 전진 스테이 한번. 스니피. 스니피. 필이에요 설마 엉덩이 맞아가지고 다리 반 뜨진 않았겠지, 그죠? 저기서 포가는거 보니까 뭐안 안 오네. 아야, 누구야? 한번 더. 필 척키 필 눈마루, 아, 척키, 스니개 필 하였습니다. 아... 죄송 한 끗하고 한 다리 발수도 밀가루 팀 확실하게 보자 어디 보자 어딜 가야되나 좋아 아, 군이 나이스 좋다준인다 와, 뭔 메테오 작업이 안 돼. 센또이돼 빠질 <웃음> 수가 없어요. 와, 방금 깜짝 놀랐네. 포가 막 거의 한여덟어깨막한 번에 날라와. 거 제가 만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헤헤이 도 중청해주셨는데 안 나온다 마지막 샷을 아 중끝을 그냥 망설였어요. 순좀 할까? 끌어치기 할까? 하다가 어중간하게 싸가지고 죽었네 이건 뭐잘 밀어 놓은 것 같은데? 아 쪼고 <웃음> 계시네 나이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은 스노우볼이었다 피가 뭐 이거 밖에 안 남았나? 아, 중전 종 이기나. 안통하나 자, 난 외쳤다. 눈통, 라스트, 눈통. 가보, 가보. 검정형 마무리. 아, 아닙니다. 이겨주시네. 나이스. 아, 두판 연속 30킬은 어렵네. 저요, 저 잡총수입니다.